제1일강 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는데요. 오늘 앞 부분 지난 시간에 본거 조금 잠깐 복습하고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우리가 이제 넉넉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충분히 계시하셨죠. <웃음> 그 이제 첫 창조 속에서도 그것이 나 드러났고 재창조 안에서는 그리고 또로 말미암아 재창조로 어 나타난 것으로서는 더 아주 명료하고 명확하게 에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뭐 뭐가 더 필요해가지고 <웃음> 그 그런 걸더못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다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리도 안에서 환하게 명료하게 대낮같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짜 <웃음> 확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진정 재창조된 존재로서 첫 창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첫 창조에서 목표한 대로 힘써서 나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 이제 이건 통상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랑을 그다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수준에서 받아서 누리는 것도 미미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다그 아는 걸로 여겨 주시고, 미미한 그런 사랑이라도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큰 사랑으로 받아 주시는 거니까, 너무 감격되는 일이죠. 어린아이들이건, 뭐장성환 자이건,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넉넉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그냥, 하나의 관념으로, 개념으로, 이념으로,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신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그, 입고 오셔가지고, 그 인격으로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인격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 사랑을. 인격으로 표출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읽고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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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충분히 개시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이유도 하나님이 충분히 개시한 그 사랑의 내용을 그 살펴보기 위한 거잖아요. 그 공부를 통해서 참 지식과 참그 덕을 소유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품위가 나타나고 그 품성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인사. 뭐 철학자들 얘기했는데 이런 그그 그, 그들의 이제 그 추론은. 인격이 아닌 그런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하는데 우리 참 사랑의 대상은 인격이어야 한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주님이 또 친히 보여주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것을 어,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불교에서 말하는, 이게 이것도 하나의, 불교가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 그들이, 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 종교성에 의한 네, 뭐네 가지 그런, 그, 그런 서원도 보면, 절, 절, 이게, 결코 자신에게 갇혀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을 없애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건지 사실은 이타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인간으로서 그본 모습을 취해 가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주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토 중심의 것이 아니, 아니기에 더, 더 더군다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온전한 아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웃음> 라마교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오체 투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이천 몇 킬로를 막그 오체 투지를 해가지고 그렇게 풍생들을 그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것이 이제 어둠 속에서 하는 행동이 되고 하나의 그 자기 신념이나 종교적 신념이나 그런 그 관념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사랑이라는 것은 아 인격대 인격의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그 어떤 또한 지체 한 지체한 부분이 아름답고 멋있고 뭐 괜찮아서 어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전 인격으로 어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참 사랑의 그 어떤 아 잠시 잠깐 보여지는 그런 빛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 것이 참 사랑이다는 인격대 인격의 사랑이다 인격적인 교감이 없으면 참아그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정도까지 공부했는데요. 설교를 녹음한 것으로 들을 때 문제점 보기 그 지난 시간 조금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접속의 시대다 이제 접속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미래학자들은 앞으로는 접속보다는 접속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그랬어요 접속으로 다접 접속, 인터넷 접속으로 말이죠 예? 네? 근데 그건 인격 대 인격이 되지 않죠 사실은 근데 이 접속이 접속으로는 이게 이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들이 인격적인 교통을 나눠서 사랑하는 것은 참안 됩니다 4차 혁명이라고 지금 3차 혁명은 인터넷 정보화 혁명을 3차 혁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4차 혁명은 이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로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시대가 됐다 AI라고 지금 그런 것들이 뭐다 사람을 이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그런 걸 분석할 때에도 그 그런 접 접속 그런 아, 접촉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웃음> 세상이 그 이제 지배될 수 없다 하는 거죠. 진짜 인간은 아, 그런 속에 산다 할지라도 접촉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장님들도, 이게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근데 이, 그 눈으로 정보를 받는 게뭐 거의 90%, 90%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 그래도 그, 뭐, 그것보다도 더큰 거는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 부모와 자식들도, 이제, 음 사랑을 하면 이제 눈길부터 주고 스킨십부터 하잖아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고 눈길 주고 가까이 가고 다가가서 또 터치를 한다는 말. 그 접촉이거든요. 접촉. 인격 대 인격의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4차 혁명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도 회복된 그 인간상과 사회상을 드러내려고 하면 접촉을 해야 돼. 다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사실은 이 땅에 접촉을 하신 거죠. 그 위에서 그냥 다그뭐 성신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그 이렇게 뭐 사인 보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주장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신이 낮아지셔서 인격 대 인격으로 접촉을 하셔가지고 구원의 경영을 펼치셨다. 구원을 아는 사람이면 접촉을 하는 겁니다. 가까이 눈빛을 주고 심리학에서는 이제 그, 그,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기분 나쁜 사람은 눈, 눈길도 안 눕다잖아요. 두통수만 봐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있는 쪽만 쪽으로 몸을 돌려도 기분 나쁘니까 그쪽으로 쳐다도 안 봐요 배꼽 심리학이라고 래가지고 배꼽이 어느 사람한테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에게 더 호감을 갖고 있다 그 사람을 더 공감하고 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더 듣고 있다 그래 배꼽 그러니까 그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 눈빛 저기 음. 이거 눈 눈으로 벌써 이렇게 터치하는 눈으로부터 터치를 하는 거죠 눈으로부터 접촉하는 거죠 어. 음. 이게 스, 눈으로부터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보통. 예. 음. 우리는 인격자로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어떤 사람의 전인격에 접촉되어야 된다. 접촉. 촉각이 시각보다 더 크다. 눈에 의한, 시각에 의한 접촉은 대단히 불분명한 것입니다. 만일 시각에 의한 접촉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 사랑할 수 없다 한다면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웃음> 근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도 혹은 소설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소경의 사랑이라는 것, 눈은 멀어지만 마음 가운데 열렬한 사랑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인격에 대한 인격적인 접촉이라는 것은 청각이나 시각 등 모든 감각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인식을 주는 것이고 우리 내부에 있는 인식작용이라는 것이 상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 그 상은 전체 한 인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격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의 상을 만드는가 다르게 그냥 모양만 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도 어 생각하지만 더 나아가 인물 전체를 두고 어 그, 그 만들어낸다. 자꾸 접촉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아, 여기에 반영되고 비추는 것은 그의 인간, 그, 그의 인간이라는 것. 저 사람은 내가 어느 부분이 좋으니까 그것만 내가 인정하겠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 사람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음. 인간상이라는 것은 그 인격의 전체 움직임이 나에게 하나의 확연한 인물로 존재할 때 그에 대한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그 명료한 그런 확실 확 확고부동한 그게 있으면 이제 그로부터 마, 그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게 나오는 거죠. 모든 접촉이 시도가 되는 거죠. <웃음> 그러니까 자꾸 접촉하여서그 여러 가지 면모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이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랑하든지 미워하든지 무관심하든지 하면서 나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자꾸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웃음> 접촉을 안 하면 그 우스, 우스운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멀리서 이제 접촉을 안 하고 편지만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편지 전달한 우체부하고 결국은 사랑해서 혼인했다는 얘기. 그게 <웃음>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실제 그 이게 실제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 그 접촉을 통해서 그 그게도 느낀다는 거죠 <웃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의 인간성, 그의 인격이라는 것을 내가 더 흡수하고 깨닫고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가부관에 어떤 적극적인 반응이라는 것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음, 이제 정, 그리도 안에서 정체성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안돼 있으면 아, 절대 그 이게 접점이 없어요. 그런 접촉이 없다.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절대 접촉하지 않아요. 형식만 남아요. <웃음> <웃음> 참사랑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고 나서 문득 생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잠재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런 줄 어, 그런 줄 몰랐다고 나중에 깨달을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은 세월이 가면서 자꾸자꾸 깊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미운정도 생기고 미운정도 생긴다는 말, 전우회로 살아간다는 말도 하잖아요. <웃음> 전우회로 맨날 티격태격 싸우면서 이제 그 한편으로. 그 사실 관심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잖아요. 대꾸도 안 해요. 관심이 없. 예. 끊어 저, 저 사람에 대해서 내제 마음 정리했다 그러면 그 어떤 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거. <웃음> <웃음>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까지 꾸밀 수도 있고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까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능력으로 분명히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사랑은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이제 오는데 그게 그게 권능으로 옵니다. 사랑, 힘으로 오는 것. <웃음> 이와 같이 한 인격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있으면 사랑이 생기는 것인데, 그 인격에 대한 인식은 접촉과 교제를 통해서 더욱 깊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데, 이 비대면 시대잖아요. 접속만 하고 있지 접촉은 안 해요. 접속을 해 가지고는 사랑이 절대 클수없어 접촉을 해야 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접촉했을 때 그것이 에, 꽃 하나 접촉한 만큼의 인상도 안 남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 대해 주의해서 접촉하면 꽃이나 동물을 주의해서 접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인격에 대한 인상이라는 것이 남고 그 인격에 대한 인상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랑이나 미움으로 자꾸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 본 인상이나 사상이나 부분이 아닌 한 인물에 대한 접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첫, 첫 접촉이 그냥 그렇게 전인적인 것이 아니고 부분적이 되면 그건 얼마 못 가죠. 그게 문제가 생기면 그 얼마 그게 그게 실체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권태가 오는 거죠 미움도 오고 근데 진짜 그첫 인상이 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 하나라고 하는 그런 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뭐 우리가 그렇잖아요 오래 만나도 그게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인종을 달리하고, 국가를 달리해도, 그렇게 만나도, 말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이 그릇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내, 뭐, 모든 것도 다 같이 공유하고 싶고 하, 하는 것 아닙니까? <웃음> 이런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접촉할 때그 느낌이라는 것, 인상이라는 것 그에 대한 나의 적극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우리가 보았다고 해보죠 사람은 모르는데 그, 그 사람의 이름 석자하고 글만 보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그 글이 좋다 나쁘다 마땅하다 하는 정도의 인상만 받겠지만 같은 글을 여러 번 자꾸 읽다 보면 거기에 스며들어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을 차츰차츰 간취하게 됩니다. 간취라는 말도 우리가 쓰는 말인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간취라는 말은 이게 원래 어원적으로는 이 말을 짚고 이렇게 살펴보다가 선택하는 거예요. 딱, 여러 개의 이마를 짓고 우리가 잘 살펴보잖아요. 태양빛 아래에서 살펴보겠지, 이렇게 잘.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간취하게 됩그 아,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그 글들을 보다가 다 이렇게 정리되다가, 아, 그렇다고 이제 상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서 머리로 그 인물을 상상합니다. 상상하면서 그 인물을 보고 싶어 하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상이 그에게 대한 나의 적극적인 심정의 작용이라는 것이 그 사람 사진을 본다거나 영상으로 찍은 것을 보는 것만큼 또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큼 강렬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글로 보는 거는 다르죠. 이제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웃음> 우리가 그뭐 멀리 있는 사람 영 편지로만 소통하는 거하고 매일 그렇게 영상으로 지금 영상으로 이 전화 통화하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영상으로 자주. <웃음> 그 사람의 목소리나 그 사람의 움직이는 모양을 봤다면, 비록 그림으로라도, 영화라도, 어, 영화로라도 봤다면, 순전히 그 사람의 글을 읽은 것보다 훨씬 강하게 인상이 남는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저, 그의 전인격적인 움직임을 비교적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너희가 모이기를 심스라 그랬잖아요. 사람 안 모이면 멀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접촉을 안 하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가 쓴 글만 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말하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사모하는 그것을 영화로 찍어서 자세히 쳐다보는 것이 그 사람을 실물로 대하는 것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비록 그의 전인격에 대한 인상을 받을 재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차례차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접촉한다면 그때. <웃음> 같이, 그, 그때 같이 그 인격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는 때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인격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전모를 차츰차츰 차츰 파악하게 됩니다. 훌륭한지, 졸한지, 졸한지는 이게 좀, 좀, 좀, 좀, 못 미치는지, 서투른지, 뭐 그런 뜻입니다. 대수롭지 않은지, 그 다음에 문제이고, 그, 자우간 적어도 그 사람 전체를 종합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나보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말이 어눌라고 배운 게 없어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말 잘하는데 정이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상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언어로, 언어로 소통하는 건 7%. <웃음> 그리고 이게, 말투. 말투로, 말투로 저기 소통하는 게 38%랍니다. 말투로. 말투. 같은 언어를 쓰는데, 말투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늘 말씀드렸죠. 예? 네? 말투에 따라서.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진정성 있게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가? 그냥 뭐. 맞지 못해서 하는 말인가? 홀수할 수 없는 관계니까, 그냥. 대충 봐주고, 그렇게 말하는 건가? 그리고 몸짓, 몸짓으로 말이죠. 그 나머지 55%가 나머지예요. 몸짓으로. 이게 다 드러나는 거지, 관계 속에. <웃음> 아무튼, 그럴 때, 뭐, 그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진짜 사랑이라는 것도 생기고, 말하는 이의 인격이, 듣는 이의 심정 가운데 호소하는 힘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훨씬 강해지는 것입니다. <웃음> 이게 진짜 진정성 있게 사람을 대하는가? 대바라지게, 대바라지게 뭐, 말하고 행동하는가? 아, 이게 사람은, 뭐 개, 개들도 다 사람 보고 알잖아요. 그 그거는 사실 본능적으로 자기가 뭐 자기의 그 생존과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다 살펴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사람은 이성적이니까 어 또이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다 봐도. 저 사람이 이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웃음> 교회에서도 교육자가 없이 설교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 글로써서 읽는 것이나 비슷하게 혹은 그것보다는 좀더 분명하게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인격의 발이라는 것은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하는데도 그렇게 강하게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뭐 굳이 꼭 가야돼 힘든데 그냥 어, 몸이 영상으로 아니면 비대면으로 보면 되지. 아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거, 그 얘기, 그,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될수 있으면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같이, 그, 자꾸 이렇게 접촉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한 사랑 안에서 있으면. 그래야 이제 뭐, 이제 둘 사이에 어떤 그 사랑의 교감, 힘이 오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목소리로만 그렇게 뭐 한다면 누가 대독했다고 러면 그렇게 강하게 이제 어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설교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어서 본다면 그거보다는좀 낫겠지만 실제로 설교자가 선수 아 이야기하는 것만큼 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교회에 있어서의 설교는 성신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까 4차 혁명 시대에 AI 시대인데, 인공지능 시대인데, 그런 혜택도 보고, 그게 좋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4차 혁명과 기독교라는 책을 쓴, 제가 읽은 지꽤 됐는데, 몇년 됐는데, 그, 보면, 결국은 인간은 아날로그식 사랑을 해야 돼. 접촉을 해야 돼. 접촉을 해서, 눈도 쳐다보고, 상, 뭐, 뭐, 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진짜, 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요 그리고 또 성신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코로나가 걸렸다든가, 뭐, 뭐 질병이 들었다든가, 다른 뭐 어떤 사정이 생겨서 그렇다 할거 근데 통상적으로 늘 그런 식으로 되면 그안되안 되겠, 안 되겠다는 거. 아무튼 전달이 성, 성신께서 일하시는 것이 전달되는 게. 없는 것이 성신이 무엇을 전달하시는 것은 이론만이 아닙니다 성신께서 전달하시는 것은 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게 파워거든요 파워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고 요 성신이 그 사람 속에서 은혜가 있게 움직이면 사람이 변합니다 언어가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몸짓이 변하고 어투가 바뀌는 거죠. 어투가 바뀌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냥 짜증 난 소리, 뭐옛 사람의 소리, 뭐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상대를 가, 갈구는 소리, 뭐 이런 이런 소리를 하지 않고 상대를 조롱하고 비하는 하 소리, 이런 소리 하지 않는 거죠. 교만하지 않다 실제. 자기가, 자기의 다, 아니, 아니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먼저 받게 하신 것은 평균케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 못 받은 사람만큼 나누라고 하는 거지, 그 사람 잘났다고, 뭐, 뭐, 뭐 뽐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신께서 전달하시는 것은 힘인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성신님이 전인격적으로 접촉하시는 일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앉아있으면 성신님께서 인격적인 접촉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종을 세우셨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법칙을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을 쓰셔서 일해가시길 원하는데 그래서 친이 또 낮아지셨는데 사람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 나다지 성육신하신 그 일이 있는 건데 말씀을 전하는 이의 인격 전체의 작용을 이용해서 어 사용해서 당신의 인격적인 활동을 사람에게 비추시고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할때 항상 쓰시는 도구는 그 사람의 목소리 글재주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라 할 때는 그 선지자 자체를 의미하는 거지 선지자 사상이나 사색이나 목소리만을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니다 하는 걸잘 알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이, 이 질서 안에서 이 질서 안에서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들 정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데 그냥 뭐 어디 가서 책 보고 책 보고 책 보고. 어 이게 차차리책 보는 게 낫지 책 보고 은혜를 누린다고 이제 예.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를 과연 받고 있는가 물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전하지 않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아무튼 예그 형상적이지는 않다 하나님은 인격대 인격, 대 인격 어 그로 일해가시길 기뻐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접촉. 접촉. 그리토를 접촉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은 사람과 접촉하는 거예요. 사람이 싫고 징그럽고 아주, 보기도 싫고, 이제 혼자 폐쇄적으로 어디 산속에서나 들어가서, 아유, 그냥, 이거, 이꼴저꼴 하나도 안 보고, 편하게 살지. 오히려 그 자신이 죽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서 교통하기를 원하시. 내가 그 마지막에 그 마지노선에 있는 건데 신자는 거기서 내가 가로 막고 있으면 하나님 뭐 돌이라도 들어서 이래 이래가시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아는 것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도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인격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정보로 알아가지고 신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격으로 받고 또또 또 선진들의 글을 통해서도 그 인격으로 보는 거지 그가 사랑했던 그리스도그그 그 인격을 우리가 추적하고 살피는 거지 그 사람의 사상, 뭐 관념 <웃음> 그런 거뭐 좋다고, 쫓아가 그리고 다른 거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고 참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보이는 부모들도 다무시하게 되죠 세상에 훌륭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고 역사상 그 존경받을 만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웃음> 그런 거 비춰서 얘기하면 자기 존재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눈으로 꼭 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눈으로 보는 보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웃음> 그 감각을 통해서 어, 감각을 통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우리 영성에 직접 호소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이따가 이제 나오는데 베드로서의 그 말씀도 이거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참좀 참 복된 것에 대해서. <웃음> 음, 드로전서 여기, 여기 바로 나오네. 예, 1장 8절로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어,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늘 현재적인 거죠, 이게. 여기 보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감각으로서 예수님 접촉하지 못했다는 하 이야기일 뿐이지 예수님의 임재에 접촉하지 못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통을 위해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도 그랬죠.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고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보장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예배가 아니다. 개인의 예배는 혼자 뭐, 와가지고 은혜 받고 뭐, 감사하고, 집안에 뭐, 어려운 일 없으면 감사하고. 그런 건 참, 이미 그리 또 안에서 세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전제가 없는 거죠. 혼자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모일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예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을 것을 확신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결국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가정이나 어디서나 두세 사람이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꼭 교회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는 그것 이외에 그리도의 거룩한 지체로서의 확실한 형성을 가지고 보이는 형태를 취하는 자들의 예배라는 점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뭐, 저, 두세 사람이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교회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어떤 종류의 사랑을 가져야 하는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걸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줬지만, 신약에서는 그 모든 것에 실제로 오셔서 다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넉넉한 사랑을 가져요. 물론 이제 하와도 어, 넉넉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받은 자로서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너무 권위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진 거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넉넉한 사랑을 늘 가져야 합니다.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늘 갖는 것을 늘 확인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음. 그런데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직접 원어로 교통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살지도 않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넉넉한 사랑을 가지게 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토라는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토를 더잘 알고 깨닫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치신 대로 그리토를 잘 알고 깨닫는 것으로 그릇된 무신론이나 회의론 가운데서 건지심을 받아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명료하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안에서 자라가는 사람, 주안에서 은혜가 있는 사람이 보이는 특징이에요. 공부하는 거죠. 연구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넉넉한 사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또에 대한 사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또를 떠나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일찍이 첫째 되는 개명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신명계에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정력을 들여서 전심을 들여서 전 인격을 기울여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당신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부모나 형제나 처제나 처자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인격체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제자가 못 된다고 했죠. 어떤 인격체보다도 더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꽃이나 예술 그림이나 음악보다도 나를 더 사랑치 아니하면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을 쭉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 이게 근본적인 것을 항상 아, 기억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결국 부모, 처자, 형제를 미워해서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닌 거지. 질서있게 사랑하라는 거죠 <웃음> 그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때 그 사랑의 종류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한 사랑이라고 하셔서 훨씬 더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웃음> 주의나 정신, 뭐, 그, 인격이 아닌 것들을 또, 그, 그,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 <웃음> 모든 것을 들여서 모든 인격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참으로 깊이 많이 알려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달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알려고 하면 그의 그리스도의 초월하신 인격, 즉 양성을 가지신 그의 인격을 신적인 존재인 동시에 인간, 인간적인 존재라는 그 사실을 바로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기, 기독론에서 얘기할 때는 항상 그,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고 이성일인격을 가진 분이고 또 삼직을 가진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그분은 어, 창조주의실 뿐만이 아니라 또 구속주의이고 심판주의이다 그런 것들을 그더 명료하게 에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알아가야 하는 거죠 그를 사랑하려면 그분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생생하고 명확한 인격으로 나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들의 회집 가운데 계셔서 사랑받기를 원하시고 사랑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자꾸 깊이 인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이 주님과 접촉이 있는 사람은 늘 교회적으로 사랑을 보여요. 교회적인 관심, 교회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소화해야 되는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표지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속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거에 관심을 갖는. 그거는 하나 관심이 없고, 오늘 뭘 먹고, 뭐, 오늘 어떻게 사냐, 뭐, 이 복잡한 세상에서 뭐,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 그리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진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도에 대한 사랑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으니까 성경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통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도를 사랑하고 그리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리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리도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그렇죠 그리또를 이용하는 자, 기 자기를 높일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 그리또만이 옳고 그리또만이 우리의 힘이고 유일한 어, 생명줄이다 나로서는 아닌, 나는 참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죄인이고 나는 참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데 오직 그리토만 하와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인간에게 접촉하시는 그 인격적인 활동을 볼줄 알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그리토를 더 깨닫고 접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인격자에 대한 사랑을 비로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개시를 통해서, 자연 개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 법도, 뭐, 선화과 금명이라든가, 또세 가지 명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접촉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흡했다는 거죠. 그래서 넉넉한 사랑을 못 인식해서 결국은 자기 쪽에 그럴 땐 해석이 나왔고 이제 그럴 땐 선택을 해서 이제 그럴 땐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제 그리 또 안에 있다고 하면서 어그 그렇게 이제 더 접촉되는 그런 일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럴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을 분명히 알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 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지식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혹은 마음 가운데 원하시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또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게 넉넉하도록 인격적인 당신을 계시하신 사실과 그것에 의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 철학은 생각을 생각하는 거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 따위의 정신작용이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물이나 일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걸 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기로 마음속으로 작정하거나 각오를 하는 것 그것도 생각이에요. 내가 뭘 사업을 하려고 뭘 생각을 하면 그 작정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과연 그런가 성신의 능력으로 그걸 확정하고 확신해 가는 것그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